미국의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학 매체인 닥터뉴스에 따르면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운동이며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운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가만히 숨만 쉬어도 땀이 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운동보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는 게 딱입니다. 겨울은 어떤가요? 날씨가 추워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계절입니다. 또 어차피 노출의 계절은 아니니 비수기라고 생각해 운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다 보니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날이 갈수록 배만 몰록 튀어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다른 부위의 지방보다 특히 복부 비만은 최대한 빨리 다이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미관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건강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요실금, 우울증, 심장질환과 같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운동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운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시작은 하더라도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가능하게 할수 있는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년분들이나 시니어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효과가 확실한 뱃살 빼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그래서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은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운동을 꾸준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지속하려면 운동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거격한 운동을 시도하지 마시고 실천하기 쉽고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운동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한달 끊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열정도 넘치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닙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헬스장에 방문하게 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 한 달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헬스장을 다녀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엥?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헬스장에 가서 어떤 부위를 조질지, 어떤 운동기구로 어디를 운동할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의 근력이나 운동능력 상태는 푸시업 5개를 할수 있는 수준인데 10개, 20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기 힘들고 작심삼일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푸시업을 5개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푸시업 5개란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아주 쉬운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즉 처음에는 무조건 목표를 낮게 설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을 아주 조금씩 쉬운 난이도로 해줍니다. 그럴 거면 집에서 운동하지 헬스장에는 왜 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은 그 행동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행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 가야 합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에 나와서 아침에 일어날 때 관등성명을 외치며 깨어납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또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중독 물질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 때문이죠. 늘 뭔가를 먹은 후에는 담배에 손이 가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담배에 손이 가는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들도 존재합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습관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 수 있고 의학적인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습관은 좋은 건 나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생겨날 뿐이죠. 지금까지는 나쁜 습관을 만들어 오신 분들일지라도 너무 상심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늘 바뀌고 이 영상을 보는 오늘부터 운동을 친구로 만드는 습관을 만드시면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뱃살 빼는 운동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년분들이나 시니어분들 중에서 원래는 날씬한 체형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복부 비만 체형으로 바뀌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팔과 다리는 날씬한 편인데 유독 배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을지라도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책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습관으로 만든다면 뱃살과는 이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의 운동과 저강도의 운동을 교대로 수행하는 컨디셔닝 운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인들만 수행하던 고전적인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복부 비만 제거에 효율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복부 비만인 중년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150명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나머지 150명은 일반적인 조깅 운동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들을 3개월 동안 하루 30분씩 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의 지방이 더 많이 빠졌고 더 빨리 빠졌습니다. 인터벌 조깅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볍게 걷는 운동을 1분에서 2분 내외로 진행해줍니다. 30초에서 1분 내외로 빠른 속도로 경보하듯 걸어줍니다. 이것을 7에서 10세트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즉, 천천히 걷기 1분에서 2분, 빠르게 걷기 30초에서 1분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건데요.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투자하기 힘든 분들에게도 최대 3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어서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인터벌 조깅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뺄수 없는 복부의 내장 지방까지도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어서 뱃살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는다.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보하는 것처럼 빠르게 걸을 때에는 약간은 숨이 차는 정도로 걸어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운동만 꾸준히 해주셔도 뱃살이 쭉쭉 빠지실 겁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이 뱃살을 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힘을 기르고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력운동도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방과는 반대로 근육은 활성조직인데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다는 것은 휴식시 신진대사가 높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진대사가 높아져서 운동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벌 조깅 트레이닝과 병행하면 좋은 근력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플랭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하신 다음에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닥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요가매트를 깔고 하시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플랭크 운동은 우리 인체의 중심이 되는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요통 개선, 강력한 코어 구축, 신진대사 향상, 유연성 증가, 자세 교정 등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오래 버틸수록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플랭크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뚝을 몸 아래에 넣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시작합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고 손부터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게 해줍니다. 복부의 힘을 이용해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엉덩이와 복부는 바닥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몸이 곧게 펴지도록 다리와 둥근에 힘을 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비스듬한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로 10초에서 30초를 목표로 합니다.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2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2분 이상을 하셔도 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플랭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분까지라고 말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분을 버티신다면 강력한 코어 근육 구축과 칼로리 소모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의 비밀과 복부 비만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접목해서 본인의 패턴에 맞게 적용하신다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고 복부 비만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